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저번에 상품 등록하실 때 옵션을 항상 이 템플릿으로 등록하는 것만 배웠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단품으로 여러분들이 옵션을 별개로 설정하실 때 개별 옵션 설정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상품 등록하시는 화면 같이 보시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테스트로 상품을 하나 넣어 보도록 할 건데요 왼쪽에 있는 상품 관리 메뉴에서 상품 등록 메뉴를 눌러 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하단 부분에 있는 옵션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설정 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와 주시게 되면 상품 옵션 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상품 옵션에서 사용함을 누르시게 되면 예전 시간에서는 저희가 옵션 템플릿을 이용을 해 가지고 자동으로 만드는 것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옵션명에다가 임의의 내용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사이즈라고 이름을 입력을 해주고 옆쪽에다가 뭐 S사이즈 그리고 엔터를 입력을 해주시면 다음 탭으로 이동이 되죠. 그리고 M 입력해주시고 엔터 또는 L 이라고 써주시고 여기 있는 세미콜론을 눌러 주셔도 똑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옵션을 옵션 값을 넣어봤고요. 이번에는 다음 칸에 색상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색상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옆쪽에 있는 옵션 입력 값에다가 제가 블랙이라고 입력을 해보면 그리고 엔터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보시다시피 컬러칩이 만들어지면서 검정색 컬러가 어떤 옵션 값에 나타내는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제가 화이트 입력을 해보고 이번에는 세미콜론 눌러봤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이트에 이런 컬러칩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쓰는 옵션 값의 색상은 이런 컬러칩을 통해서 옵션으로 먼저 이 고객들에게 나의 색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옵션 값이 뭐가 있는지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으로 옵션 값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옵션 품목 만들기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옵션 품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면 간편하게 단품 상품에서도 옵션 값들을 입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품 옵션 우리가 템플릿으로 이용하실 때는 자주 쓰는 옵션들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단품 옵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상품 개별로 등록하실 때 옵션 값들이 내가 자주 쓰는 것이 아니라 가끔 쓰는 거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상품 등록하실 때 옵션 값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옵션 값 입력하는 걸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